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진짜 절대 오지도 않, 않을 것 같던 2021년이 벌써 밝았는데요 자 보시면 소죠? 근데 소가 이렇게 약간 여유롭고 느긋한 걸 조금 뜻하는 것처럼 2021년도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엔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다 하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엔하이픈니 엔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게 응원하고 다 힘을 줄수 있게 정말 열심히 무대 퍼포먼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! 드디어 2021년이 왔습니다! 2020년에도 정말 기쁜 일, 슬픈 일 많아서 우리 엔진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는 2021년은 정말 기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, 그리고 저희 엔하이프이 그렇게 만들고, 만들어줄 거니까 꼭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엔진 여러분들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소해입니다귀여소해인데 <웃음> 어 여태까지 2020년 동안 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어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엔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많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앨범과 함께 아주 <웃음> 귀여우고 재밌고 멋있는 그런 일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봐요 엔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입니다 어 이번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n 하이픈 멤버로 이제 되고, 나고 되고 정말 아일랜드랑 방송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좋은,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해가 된것 같아요. 어 이제 다음 년도에도 2021년에도 엔진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, 기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도 꼭 건강하시고, 어, 저희 n 하이픈과 함께 행복한 한해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. 엔진 여러분 2020년 한해잘 보내셨나요? 네 저희 n i 이도 엔진 여러분에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2021년도 엔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시면서 어,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n i 이픈이 엔진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엔진 여러분들 사랑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2021년에는 뭔가 2020년처럼 더 엔진 여러분과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2021년에는 이제 저희 엔하이폰으로서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엔진 분들이랑도 더 많이 만나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엔하이폰이랑 함께 합시다. 안녕! NG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2020년에는 정말 많은 일도 있었는데요 방송도 하고 데뷔도 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2021년에는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NG여러분들 뭘 해도 n 하이픈과 함께해요 사랑해요